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신사크의 크리스입니다. 신사크로 줄여서 앞으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67th 7th죠. Yes, 예, 67 love letter 고집 세고 매정한 반항아들. 한국어 제목은 고집세고 매정한 반항아들 오늘 내용이 좀셀것 같죠? 영어는 더메시 Message 번역본 현대고체 영어 번역본 중에 더메시 Message 의 번역본의 표현을 따왔습니다. Hard-headed Hard-hearted rebels Hard-headed가 머리가 딱딱하다는 게 고집이 세다는 뜻이고요. Hard-hearted가 마음이 딱딱하다는 게 매정하다, 무정하다, 차갑다. Rebels, R-E-B-L-S. Rebels가 반역자들이란 뜻도 있고요, 반항아라는 반항아들이란 뜻도 있는데, 어,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에서는 신과 신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고 우리가 신의 자식들이다. 이런 성경의 어, 신의 자식들이다. 그렇죠. 믿음 안에서 그래서 그런 전제하에서 하기 때문에 반역자들이라는 뜻보다 반항아들이라는 좀 이걸 더 와닿아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내용은 신명기 9장 13절이고요. 영어로 Deuteronomy죠. Deuteronomy chapter 9 verse 13입니다. 13. 어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역시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교회에 안 다니신 분들이 혹시 들으신다면 어, 그냥 뭐 처음부터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어, 지금 들으셔도 괜찮아요 제 말은 어 이거는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 받는 예, 그런 신과 독대하면서 어, 좀 신비로운 그런 상황에서 어, 밑에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온 출애굽이라고 하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밑에 두고 산 밑에 두고 신과 독대하면서 40일 밤낮을 뭐 이렇게 독대하면서 어 십계명을 받게 되는 그런 문맥인데 컨텍스트인데 여기서 음. 신께서 친구같이 생각하신 모세에게 하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던 사람들은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임에도 굉장히 오늘 또 새롭게 느껴집니다. 이참 신께서 하나님께서 느끼는 마음이 참 이러셨구나. 어 c v 에 보면은 신명기 9장칠 절에 보면 어아 여기는 모지세 트 이스라엘이네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Don't ever forget. 예, 절대로 ever가 이런 강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How you kept rebelling and making the Lord angry. 너희들이 계속해서 keep의 과거에 kept 있잖아요. k 계속 그렇게 반항하고 반역하고, 그러니까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Making the Lord angry. 신을 굉장히 열받게 화나게 했던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를 절대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일회성이 아니라, 아니라는 게그 뒤에 보면 The whole time you were in the desert The whole time 네네 모든 시간 전부 그 시간 전부를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You rebelled 예. 동사일 때는 rebel 뒤에 강사가 있죠 아까 우리 제목에 잡았던 명사일 때는 rebel이 되죠 rebel You rebelled from the day you left Egypt Until the day you arrived here 어, 그러니까 이집트를 떠났던 그 날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요? Until the day you arrived here 여기가 마운 s 사이나이 신의 산을 마운 s 사이나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신아인가 사이나인가 이런 고유 명사가 저도 약간 아리까리한데 어, 틀렸으면 용서해 주시고요 음그 내내 줄곧 그랬다는 거예요. 현대 고체어라면 어워드 타임이에요. 그냥 내내 줄곧 어떻게 계속해서 반역을 하고 신을 열받게 하고 신께서 그 이집트에서 구출해 주셨는데 그 종살이하던 참어 어, 씁쓸하네요. 예. 그래서 얼마나 열받게 만들었는지 8절 보면 And Mount Sinai, You made the Lord so angry that He was going to destroy you 신께서 너희를 destroy, 완전히 그냥 멸문지와 그냥 다 멸망시키려고 할 정도로 화가 나셨었다는 거예요 어, 제가 여기서 신도 인간이셨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도 이 감정을 분명히 어, 느끼셨다는 거죠 화가 나는 감정을 예, 그거는 자명하겠죠 어. 그 열받게 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신께서 그렇게 멸망시켜야겠다는 그 지경까지 왔던 이유는 그 40일을 또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예 아이돌이라고 하죠. 아이돌. 예. 아이돌. 그러니까 they made an idol 예. during that i m e 그 모습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아이돌, 우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제, 기다리는 게 좋게 얘기하면 기다림이 지친 것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참지 못하고, 어그 자신들을 위한 우상을 만듭니다. 음,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죠.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우상이라는 것은 참 위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마치 신비한 능력이 그 눈에 보이는 그뭐금성하지만금성하지 불쌍이면 불쌍 여기에 있는 것처럼 믿고 애지중지하게 되는데 사실은 진짜 유일한 신이 창조주, 조물주가 있다면 그분이 볼때 너무 코미디인 거죠 예. 이미 다 미리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 여러분 많이 아는 내용이에요 예. 정말 코미디인 거니까 진짜가 있다면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는데 가짜는 진짜 가짜예요 이런 상황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나는 거죠 정작 진짜에게는 진짜의 대우를 하지 않으면서 아무 힘이 없고 그런 존재에게 진짜라고 막 절을 하고 애지중지하고 쩔쩔매고 어 진짜를 찬밥 취급하고 여기 나온 것처럼 매정하게 대하고 진짜가 얘기하는 것은 고집을 부리면서 계속해서 듣지 않고 예, 파멸을 자초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볼때 신께서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 고집이 세다는 표현이 아까 얘기했던 이제 현대 구어체 에서 Hard-headed, Hard-hearted 이런 표현들이 쓰이고 제가 이제 정말 20대 때가 가장 제가 아, 영어성경을 정말 끼고 살았던 때예요 제가 생각해도 신기할 정도로 그때 구약성경의 이런 중요한 구절들을 이제 영어성경 구절들을 정말 열심히 하면서 이 중요한 구절이 무엇인가 중요한 구절의 중요한 단어가 영어로 어떻게 나와 있는가 굉장히 제가 집착했던 시간들이 있는데 뭐 돌아보면 귀중한 시간입니다. 저의 인생의 한 챕터예요. 그때 이제 여기 13절에 보면 CV의, 아, 그러니까 위에 신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I've been watching the Israelites. 이즈리엘라이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지켜봐 왔다는 거예요. And I've seen how stubborn and rebellious they are. 내가 계속 바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how stubborn, stubborn하다는 게 되게 완고하고 고집 세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단어죠. And rebellious, 이건 아까 rebel에서 뭐, 그 나온, 명사는 rebel이라고 그러죠. Rebel. 거기서 나온, 그러니까 얼마나 반역적인지 반항적인지를 어, 계속 봐왔다는 거예요, 지켜봐왔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이제 신께서 모세에게 내가 와이 p e out, 그러니까 e t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와이 p e t h 이라는 구어체 표현이 c v 에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w i p 가 여러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빗물을 닦아준 게와이 p e o u 라고 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것도 와이 p e o 도 완전히 그냥 절망시켜버리겠다. 지워버리겠다. 존재를 지워버리겠다. 예. 굉장히 화가 나셨던 이런 신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또 이해가 됩니다. The m e s 에서는 이거 두개다 제가 밑에 어, 오류 복사하기 해드릴게요. God said, I look at this people and all I see are hard-headed, hard-hearted rebels. 내가 이 사람들을 보니까 보이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거는 정말 고집세고 완고하고 매정하고 차갑고 무정한 반항아들 뿐이다. 그게 다다 반역자들 뿐이다.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한국말 성경에서는 어 고집이 세다 뻔뻔하다 뭐 목이 고든 백성이다. 목이 곧다, 예. 목에 기부세 님니뭐 이런 얘기도 저번에 한것 같은데 이게 NIV, 한국 분들이 많이 읽는 영어성경 번역본에는 They are a stiff neck people. stiff neck 라고 나와요. 예. stiff가 뻣뻣하다는 거고, neck이 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을 가진 p e 이다 Okay. people에 A 같은 게 붙으면 가산명사가 되면 민족이란 뜻이 되죠 그래서 a stiff necked people이 목이 고든 민족이라는 거예요 고집이 너무 센 민족이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렇겠습니까 사실 샘플이고 어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음, 최근에 어 여러 가지 시끄러운 뉴스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몇 가지 든 뭐 시사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 그 최연아 선수인가요? 그 철인삼종 여자 선수가 자살을 했죠. 어떤 감독과 뭐 주장과 그런 사람들의 불화, 구체적으로 반복된 폭행과 그런 욕과 이런 금품갈취와뭐 이런 것들. 근데 저도 그걸 잠깐 봤는데 하도 이슈가 되니까 뉴스를 보는데 그 청문회인가요. 그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 감독이라는 사람이 어 국민들이 볼 때는 오죽했으면 얼마나 괴롭혔으면 죽었을까 다 심증이 있는 거죠 사실. 그리고 어떤 물증도 확보가 됐으니까 거기 세운 것인데 너무나 철면피같이 오늘 나온 것처럼 hard-headed, hard-hearted 한코치예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잡아떼는 거예요. 어, 전혀 욕한 적이 없다. 전혀 때린 적이 없다. 따라서 사과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던 자살한 그 팀의 팀원들이나 자살한 그 선수의 가족들은 오열을 하는, 하고 거기 있던 어이없어, 하도 어이없어 질문하던 국회의원이 막 혼을 내고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루 정도 지나서 그 감독이 욕하고 때리는 정말 맞는 소리들이 선명하게 녹음된 녹취록들이 공개되면서 이제 내부에서 이제 그, 그뭐 주장도 하여튼간 이렇게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많은 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정말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표현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많은 좀 범죄자들이 완전히 까발려지기 전까지는 철저히 부인하는 것 같아요. 제가 관찰한 바로는 정말 철면피란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 어그 코치 같은 경우는 그 따라 이어지는 증언들에 따르면 그그 그 어 전일삼전 경기나 이쪽 선수들 감독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입에 욕을 달고 살고 폭력을 많이 자행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아나모인으로 자는한 적이 없다고 욕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잡아 뗀다는 것이죠. 어 그런데 뭐 극단적인 예의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뭐 멀리 보지 않고 제 자신의 생각과 마음속에도 신 앞에서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 안타깝게도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더 그런 것이 부각되는 사람들이 제가 극단적인 예를 이제 들은 것이고 우리도 사실은 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예. 어, 성경적인 근거를 들자면 뭐 로마서에서 제가 읽을 때마다 찔리는 부분이 그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 제가 여기서 피해 나갈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신이 볼 때는 마음으로 때린 것도 때린 거잖아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근데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 안 때리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예도토리키직이라는 거죠 물론 어 그것을 마음으로만 그러고 진짜 행동에 옮기지 않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음을 보시는 그 꿰뚫어 보시는 우리와 차원이 틀린 우리를 만든 신의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예. 어... 우상 얘기했고요. 제가 보통 한 가지 얘기를 더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조금 뭐 우리 채널에서 얘기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거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예. 어, 결국에 우리의 아까 말한 성경에 나온 표현 화임맞은 양심, 돌처럼 정말 딱딱해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양심 풀어서 얘기하면 예. 얼마나 우리 인간의 그런 양심과 특히 신을 향한, 신을 인지하는 능력이 신을 신으로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욕구가 얼마나 사라졌으면 신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방법이 엄청난, 너무 정말 자극요법이에요 엄청난 자극요법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이었죠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분신, 어쩌면 자신보다 더 사랑하셨을 외아들을 어, 이 고집세고 반항적이고 매정한 신의 사랑에 굉장히 무정한 어 피저, 신께서 만든 피조물의 리더인 인간들의 배신과 반역의 중재조 죽을 죄죠. 이 벌을 대신 받아 죽도록 허락하신 거잖아요. 예. 이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굿뉴스라고 하고, 가스플이라고 하죠. 가스플이라고. 예. 이게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론적으로 한번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거는. 우리 지난주에 제가 젊은이 앱배 설교 때도 얘기를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에게 했는데, 요즘에 좀 그래도 점점 잘 들어주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그 친구들한테도 뭐 고마운 면도 있습니다 뭐 좋은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음, 충격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도 뭐 저스로를 포함해서 사실 저도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가장 큰 죄는 신을 신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신을 신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의 존재를 시작하게 하고 이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우리를 향해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그 죄보다 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출발이 존재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신과 깊은 사랑을 나누지 않는 이상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한 한 인간일지라도 마음이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음,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보면 뭐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부러운 부분이 있지만 뭐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쉽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깊은 얘기를 나눠보면 예. 음, 신의 사랑만이 어, 채울 수 있는 그 부분이 예, 우리 가운데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러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한 우리의 반역과 고집과 우리의 매정함과 무정함의 이 죄를 대신해서 대표로 어, 죄가 없으신 신의 아들이 이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죠 이거를 정말 사실로 팩트로 진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건으로 느끼면서 느끼게 될때한 인간이 저의 예를 들더라도 그 굳어졌던 양심에 찔림을 받게 되고 돌처럼 딱딱해진 것이 또저 같은 경우 진짜 그랬어요. 저는 진짜 찔러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는 이상한 상황이었는데 눈물이 많은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예. 저의 얘기입니다 다른 분들은 다양한 케이스가 또 있을 수 있겠지만 어, 저뿐만 아니라 신의 사랑을 이렇게 진심으로 그 신의 사랑이 이 정도구나 예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저의 마음의 허무함을 느끼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국내 찬양 인도자 중에 한국 분은 아니에요. 근데 국내에서 활동하는 분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이 스카브레너스카브레너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 뭐 다윗의 장막이라고도 하고 르바이스라고 레위지파라는 그런 그룹의 리더이시죠. 이분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미국 변호사죠. 국제변호사. 무엇보다 신어송라이터고 찬양을 다 직접 쓰시죠. 그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재능이 있으시고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한때 진짜 이분 교회도 제가 간 적이 있거든요. 어, 뭐 그런 얘기 다음에 또한번 해볼게요. 근데 판교에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라고. 예. 근데, 음, 하여간 이분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는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어, 약간 신사코와 약간 비슷해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와 약간 색깔이 좀 비슷해요. 이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갖는 것, 예수님과 깊은 사랑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말씀 가운데, 생활 가운데 나누는 거에 굉장히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쓴 찬양들이 CCM 이성, 송들이 가사나 이런 것이 조금 달라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다른 그냥 뭐 다른 사람, 다른 분들을 펴마하는 게 아니라 하여간 깊이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 곡 중에 제가 허무함을 느끼는 지난주에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곡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랑하사, 독생. 녹색... 밤에 하니까 또안 되네요. 죄송해요, 여러분. 지금 11시 36분인데, 뭔가 마음의 흥은 이러는데, 예, 멜로디가 이게 따라가지 못하네요. 이찬양도 되게 전형적인 한국찬양 멜로디가 아니에요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제가 장르는 모르겠는데 좀 특이합니다 근데 어~ 저이 찬양을 이렇게 공허한 순간에 이게 이제 듣고 싶어서 듣다가 정말 마음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고 눈물도 좀 흐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예야 하나님께서 그게 사실 그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 구절 그거 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같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제가 요약하고 이러는 거 좋아하는데, 성경의 복음의 요약본, 거침없이, <웃음> 거침없이 외우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구절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다음에 우리 젊은 예배 때 같이 외우자고 또 해야겠네요. 학생들 다 외울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은 그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수련회 때 이런 거 외워야지 밥 점심시간에 밥 주고 모델만 빠꾸시키고 막 이랬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예. 또 밥을 먹기 위해서 외웠던 것이 지금 저에게 이런 좋은 영향을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메시지가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경이롭고 제가 그러니까 제가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감동했던 이유는 아 다행이다 그렇게 느꼈기 때문이에요. 깊은 공허함을 느끼는 한 인간으로서 야 신이 정말 있다면 신께서 아까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저를 포함해서 제가 보기도 영시원찮거든요. 맨날 싸우고 여러분 뻔뻔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아비규환이에요. 이 세상 지옥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예. 항상 그렇진 않겠지만 천국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죠 살다 보면 그러나 모두에게 지옥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깊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신께서 우리를 어떤 이유로 사랑하지 않기로 한다면 그냥 파멸시키로 존재를 지워버리기로 한다면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예 뭐, 뻔뻔하게 굴지언정 혼나는 거는 다르지 않겠죠. 근데, 이렇게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줄 정도로, 외아들을 줄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게, 그걸 믿어주기만 한다면, 너 대신에 내 아들에게 벌을 주었으니까, 내 아의 사랑을 믿어주기만 한다면, 내가 영원히 너와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이곳이 기쁜 소식이에요. 저는 확실한데 교회가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보다 좋은 소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무슨 뭐 경제 돈 버는 법을 가르키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참뭐 마지막 때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설교 또 찬양 그런 봉사 그런 나눔 그런 실천하는 공동체를 찾기가 쉽지 않은 시대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예. 교회가 점점 욕을 많이 먹고 이제는 참 어, 기도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런 복음이죠 이 핵심에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저희 채널도 그걸 위해 사실 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작은 이 채널이 그런 작은 옹달샘들 중에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이 채널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저 준비하는 저나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느낄 수 있는 어, 영어 성경 구절이라는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같은 교회 다니지 않지만 서로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예. 음, 또뭐 저에게 격려했던 이 구독자분이 계신데 큰 도움이 된다고 누군지 예상하시겠지만 여러분은 이 채널 구독하시는 분이예상하시겠지 어쨌든 저도 좀 놀랐어요. 그리고 감사하고 예, 도움이 된다고 하시니까 어, 감사하구나 그렇게 느꼈고 예. 하여간 언제 어떤 순간에 구독자 분과 뭐 전화 뭐 구독자 분들과 만나더라도 우리가 이런 경고한 어떤 굿뉴스 가스풀의 예, 이 복음이라고 하죠 교회에서는 가운데 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를 늘 원해요 왜냐하면 이것만큼 정말 경이로운 정보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래서 그런 만남들을 굉장히 저도 누구보다 갈망합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너무 고집을 부리지 않고 우리는 너무나 매정하게 신에게 하지 않는 어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조차도 신 앞에서 감사해야 할것 같고 인이 만약에 그렇다면 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분이 분명 있을 거예요. 듣는분 중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스카프레노 목사님 하나님께 세상을 사랑하자. 이처럼 사랑하자. 이그 CCM 성을 아주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어 신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또 힘들어 하는 그 분을 위해서 가진 생각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 명확하다는 거, 사랑하신다는 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땡큐.